아직 찍고 있어? <웃음> 아, 나 평소에는 촬영할 때말안하더막화면한번 타더니, 이제는 겁나게 출연하고 싶어 한것 같아. 그러니까 나중에 밥한번 같이 먹읍시다, 그냥. 출연해갖고, 연예인 뺑. 연예인 <웃음> 뺑. 사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사입니다 어, 지금 여러분들 시간이 5시 54분 새벽 어, 아침 5시 54분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여기는 저희 시골 마을이에요 근데 눈이 좀 왔어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꼭 기회 된다면 눈 오는 저희 시골 마을 풍경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 그래서 오늘 이 풍경을 좀 담고 싶어서 셋시좀못 돼가지고 여수에서 좀 출발을 했거든요 네. 아 근데 생각보다 눈이 좀 녹아있어요 보니까 또 녹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좀 아름다운 그 하얀 세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마음대로 될지는 모르겠네요 일단은 조금 날이 밝을 때까지 좀 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보시면 부탁드립니다 <웃음> 야 해가 뜨고 있네요 여기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살았던 집터인데 아... 눈이 이렇게 많이 안 왔는데도 어 여긴 좀 약간 하얀 세상을 좀볼수 있네요 어 진짜 여기서 눈이 좀더 왔을 상태에서 밖에 이렇게 딱 나오면은 이 논이고 밭이잖아요 온 세상이 전부 다 하얀, 하얀 거예요 진짜 이쁘거든요 아그 모습을 좀 여러분들한테 담아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 눈이 생각보다 많이 오지 않았는데 근데 2월 뭐 중순 지나가지고 이때라도 이런걸 하나 더볼수 있는게 좀 다행이긴 한거 같네요 네, 올해 눈 구경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하... 어. 아, 펑 트인게 그때는 여기 이 전봇대도 없었고 이 하우스도 없었거든요 그니까 러펑 트인 곳에서 어, 여기 모든게 다 하얗어요 보이는 모든게 다 나무도 그렇고 앞에 집들 눈 배경이 조금 아쉬운 거는 먹방으로 한번 좀 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도실에 이 부화기 있는데 여기 지금 병아리가 한 마리 나왔어요. <웃음> 어, 꺼졌네 불이? 이뭐 먹이 같은 언제 줘야 된 <웃음> 혀호다리호다리조림 무에다가 다호무 깔고 호호어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다호호호다호호만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웃음> 완성이 됐습니다. 대야장 을 비롯한 집반찬, 팔간동치미, 어, 김, 감태, 그럼 매운김치, 갓김치인가? 음, 갓김치 또 물김치처럼 담은 거. 그리고 코다리찜. 아 이렇게. 오늘 좀 부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어, <웃음> 새벽 일찍 왔다가 잠깐 좀 자고 일어났거든요. 어, 그 지금 씻고. 어. 촬영에 들어왔는데 옆에 어머니도 같이 지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 저희 어머니이 코다리찜 진짜 맛있거든요. <웃음> 됐다. 이야, 목 얼마나 잘 익었냐면 젓가락으로 그냥 툭 끊어질 정도니까, 어 귀가.. 귀가 막히네 전부는 간장으로 해놨대, 입구름도 먹지 않아도 방송에 나오고 싶으면 옆에 앉으시오 방송 켠거 알고 어때? 응? 평소보다 멘트를 더하요 어, 그래? <웃음> <웃음> 방송 욕심이 있는 것 같다 아가래 <웃음> 아, 음. 방송하는 아들 낯선 게 음. 방송 욕심이 있겠요 <웃음> 자, 김. 음. 아, 이거를, 어, 새우장. 응, 어, 새우장에 찍어왔고 음. 어... 확실히 우리 어머니 요리 잘하고만 음 만나고만 아저 여주에 있을 때 여동생이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가 이거 해준 거를 저한테 한 냄비를 갖다줬어요 앉은 자리에서 다 먹었어요 그 냄비 냄비째로. 아, 괜찮은데 너무 말렸 너무 많너 많이. 너다이제뭐 음. 많이. 도 저희 어머니 김치 두무보시고 극찬하셨는데 진짜 저는 나중무 많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너요 매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너무 이게 김치가 너무 맵게 되면 속이 또 쓰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 그딱그 그 선을 딱 맞추세요 입에서만 딱 살짝 매크하게 해가지고 음 속으로 들어갈 때 맵지 않게 이거 뭐 술안주로도 좋고 코다리는 나이, 신기한 게, 어, 엄마들은 왜 뚝딱뚝딱 대충대충 만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맛이 나요. 보면 되게 간단하게 그냥 팍팍팍 하는 것 같은데, 맛이 나. 이게 되게 신기해요. 음. 아우, 대하장. 어 파도 잘 간택.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어 뭐, 뭐, 뭐, 아직 찍고있어? 네. <웃음> 아나 평소에는 촬영같이말안하지막 화면을 한번 타더니 이제는 겁나게 출연하고 싶어 한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그냥 네. 출연해갖고 네. 연예인 뱅? 연예인 뱅 직접 말린 코다리로 이렇게 음. 자 후식은 고로쇠 수액 고로쇠 네. 물이죠 고로쇠 물그 나무에서 어, 나온 그 나무 수액을 아, 아 몸이 좋아지는 게또반으느껴지네요 고르쇠 스웨크. 아이고야, 진짜 저는 참 음식 맛있게 잘해 주시는 엄니가 계셔갖고, 막 항상 밥 진짜 든든하게 잘 먹고 다녔던 게 <웃음> 오늘날에 또이 잡사를 또 있게 하지 않았나. 그럼도 오늘 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야, 이거 맛있게 잘 먹은 만큼 음. 엄니한테도. 효도하는 아들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웃음> 자, 우리 사랑하는 사연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잘 먹었어, 어머니.